Native lands. The i j i j i m i n j a r e n s i n g a g w i t a Sophia w i n g 하 The Taguke Bidia, Tet, e c h a d e r e s i a s o p h a and t s i n a s i n r a Sixty per cent of Germany's Turk had said to lie television connection last year in order to receive a half dozen Turkish h a n n e 60% 그 독일... 독일계 터키? 네 터키인들의 60%는 네뭐 셀틀라이트 텔레비전을 뭐, 가졌다 네. 연결을 가졌다 작년에 그 하프 다슨 다슨 하프 어쨌든 이런 사람 이런 터키시 사람들의 채널을 갖기 위해서